오 k a y one more. One more. One r e One more. One 는 정규 앨범 준비를 되게 예전부터 많이 했죠. 곡 선택하는데 진짜 어려웠습니다. 우선 어느 정도 타이틀의 방향은 정해져서 우리가 이제 타이틀의 방향대로 앨범 자켓을 진행을 하고 있고 진짜 이 스케줄 와중에 어, 틈날 때마다 또 녹음도 하고 음악 작업도 하고 뭐 일하는 게 즐겁고 한데 이제 많은 분들이 피로도를 걱정을 많이 해주셔서 앨범을 녹음하고 또 콘서트를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 걱정하실까봐, 그게 좀 저는 사실 염려가 돼요. 그렇지만, 그거를 또 제가 해내야 되는 게또 제가 하는. 얘기. 또 저도 시간이 더 지났을 때는 이렇게 타이트한 스케줄을 제가 못할 것 같아요. 제, 제가, 제 느낌상. <웃음>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아무리 피곤해도 직접 만나뵙고 노래하는 것만큼 또 에너지 채워지는 일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또 힐링하고 또 에너지 충족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규 앨범을 내기가 어 쉽지가 않습니다 신임 때는 뭐더 어렵고 근데 어 뭐처럼 이렇게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좋은 분들과 작업을 해서 열 곡을 좀 정규에 실어 드릴 예정인데, 지금 두 곡이 아직 결정을 못 했어요. 레코딩을 못 해놓은 상태인데, 8월 전에는 이미 8곡이 다 끝내놓은 상태인데, 야, 이두 곡을, 두 곡을 정할 수가 없어요. 근데 지금 나는 곡 리스트를 말씀 안 드렸기 때문에 그두 곡이 뭔지 모르는 상황인 거죠. 뭐게요? 정규 앨범으로 여러분들께 좀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. 정규 앨범 나오면서 제가 제일 에너지를 얻는 콘서트도 같이 하게 됐습니다. 사진 찍으러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1초도쉴 틈이 없네요. <웃음> <목소리> <목소리> 우 <우우우우 목소리> 아름다운 세상. 사람이 <목소리> <sargen> 평생 아이스 바닐라 때안 먹기가 나을것 같아. 그치, 운동하는 게낫겠지않아까 아무래도 커피는 내가 끊으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. 사랑 너였니 내 가슴 뛰게 만든게 사랑 네. 너였니 나는 물라게 하는게 사랑 네. 너였니 나의 차 사랑 들어갑시다 네. <웃음> 제가 지금 <목소리도> 구나 똑같은 이니까 한숨 푸는 은 음. 이제 그만. 음. 음. 음. 나는 또 막간 인터뷰. 좋습니다. 막간 인터뷰. 사막에서 패딩 입기 아니 근데 사람들은 추우면은 입으면 된대 더우면 은더 이상 못 벗는다고 나는 늦 여름부터 춥거든 <웃음> 가을이면 나는 어 추위를 좀 타기 시작해서 아침에 저는 자, 그 자, 지금도 자켓 입고 나오잖아요 재밌네 재밌어 저희, 막, 저희 막내 매니저입니다 뮤직을 네, 각 네. 하나 만들어줘서 고맙습니다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장민호입니다 네 드디어 장민호 오피셜 MD 공식 굿즈가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창 촬영 중에 있는데요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도 어, 공식 굿즈에 들어갈 의상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아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만나요 여러분 라스트 라스트 어디서 찍나요? 아 오늘 진짜 촬영 길었어요. TV 광고보다 훨씬 더 길었고 진짜 오늘 긴 촬영이었습니다. 의상도 많았어요. 어,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오늘 뭐 여러 가지 촬영을 한, 한꺼번에 했는데 다행히 순조롭게 진행이 잘 됐고 우리 또 의상 팀들도 준비를 되게 짧은 시간에 <웃음> 많은 의상을 또준비해 하고 오늘 고생 많아. 어, 사님 작가님도 어, 저희가 몇번 이렇게 컨셉 수정이 좀 있어가지고 하여튼 너무 좀 많이,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변화가 있었던 촬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들 많이 했는데 다행히 뭐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근데 저도 기다려야죠 하여튼 뭐 좋았습니다 오늘. 뭐. 고생 많으셨어요 네 좋습니다 하나, 둘, 셋 바이바이 네. 바이. 바이.